잘하고 있어요 네자 Have to 예. 너무 잘한다 예. y h a v e to, Must 한게 더있데 어? Have to랑 Must 사이에 뭐 한게 다하요 아아 아. 어, 뭐 순서는 상관없을 거 같고 예. Have to도 있고 Must도 있고 예. 네. Should도 있고 그렇죠 Must 있잖아요 근데 네 Must는 진짜 해야만 해요 네 네. 데슈아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슈드 예. 스 뒤에 수 있어요 그렇죠 예. 부는일 건너지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야 매매할 때는 살짝 건너가 보는 거지 네, 네. 그리고 뭔지네 아. 네. 메이 아 메이 그렇죠 메이가 있네요 근데 메이는 마이 이거랑 똑같거든요 네 뭐마 마마... 아, 힌트 힌트? 어, 어, 어떤 힌트 좀 줄까요? 뜻뜻 뜻 때문에 그런가? 네. 아, 음 머스트랑 약간 비슷해요. 그러니까 머스보다 강도가 좀 약한.